어릴 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심옥에게 의사가 물었다. 양심배려 운정이란 이름의 늑대와 증오, 이기신, 질투의 늑대가 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자 심옥이 대답했다. 더센 늑대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깊이 심옥을 보며 대답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듯 때가 이긴단다.